소하 안녕하세요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 잠시 소개를 하자면 퇴사를 하고 자기개발 브이로그를 담고 있는 소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로 제가 퇴사한 지만 2년에 가까워지고 있더라고요 퇴사를 3년 2개월 동안 다녔었는데 이제 다닌 기간만큼 저의 퇴사 기간도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제 채널의 영상에서 조회수 2위에 빛나는 영상이 바로 대기업재단은 신의 직장 아닌가요? 하는 영상인데요 최근에 만든 프로젝트인 새벽을 여는 사람들 새여사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소하이님은 퇴사하고 편해 보이세요. 여유가 있어 보이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백수니까 솔직히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텐 그렇게 보이는구나. 나도 솔직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힘들지가 않네. 내가 힘들지 않네. 하나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계기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퇴사를 해도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솔직히 퇴사를 하기 이전에는 이직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저 역시 바로 퇴사를 한게 아니라 1년 동안 이직 준비를 했었어요 솔직한 말로 지금보다 더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었고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제 역량이 아직 그 수준이 안된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퇴사가 최선은 아니란걸잘 알았기 때문에 이직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만방의 노력을 정말 다 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바꿔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 시점에는 지금 당장의 금전적인 문제 불안한 미래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힘 거예요. 가장 최선책인 이직을 준비했지만 안 됐고 저는 저를 스스로 그만 갈아먹어야겠다 싶어서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퇴사 후에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분들이라면 현실적으로도 요즘 같은 코시국에 욕심은 부리지 못해도 저 하나 일할 자리 어딘가는 있더라고요. 제가 퇴사 후에 2년 동안 느낀 것들을 한 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자유는 시간인데요 시간을 제가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시간적 자유가 굉장히 양날의 검인 게 어떤 사람에게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나태함의 끝으로 가게 만드는 게이 시간적 자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퇴사 후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 물론 퇴사하고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아를 얻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둥글둥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얼굴도 둥글둥글하지만 얼굴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둥글둥글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딱히 까다로운 거 없고 거절 잘 못하고 좀 속으로 삭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다닐 때 제가 점점 더 저를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를 지키는 게 어쩌면 회사를 더 오래 다닐 수 있고 또그 직원의 근속 연수가 쌓인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에서도 결국 더 좋은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인사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회사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부담스럽다 회사의 발전이 곧 자기 발전인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지향한다고 하더라고요 삶과 일이 완전히 분리돼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건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해서 능력을 키웠건 결국에는 자기가 성장하는 게 회사의 발전이 되거든요 저는 회사 다닐 때 자기 개발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취미도 가져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자기개발도 어떤 걸 해서 내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조차 잘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 스스로를 평가할 때도 결국에는 회사가 기준이 되고 제가 즐기거나 즐거움도 결국에는 회사에서 찾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순간 아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머리를 한대팍 맞은 기분이었어요. 퇴사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해야 나의 삶과 일의 균형을 잘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고 정중히 거절할 줄도 알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저는 좀 착한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오히려 되게 착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이 그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좀 편안해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저 스스로 정리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얻었어요 <웃음> 음, 둥지언니 채널에서 젠틀정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퇴사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근데 저도 이 말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퇴사를 하면 나 이제 돈을 어떻게 벌지?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불현듯 들어요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고민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월급 외에 부차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같은 경우는 솔직히 회사를 다닐 때는 제가 벌수 있는 돈은 월급이 전부였어요 저는 주린이 생활 5년 차인데 저 같은 개미군단들은 이게 매월 꾸준히 수익 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일단 통장에 박아놓고 존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은 아주 약간의 입절을 하거나 아주 약간의 손절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할 만한 시드도 없거니와 주식으로도 돈을 잘 벌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주식이나 부동산은 투자의 개념이지 지금 제가 퇴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 수입원이 될수 없지만 월급 외에 다르게 돈을 벌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모색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그 연봉으로는 아, 10년 이상 다녀도 저는 서울 토박이거든요 이 서울에서 주거 하나 제대로 마련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회사에 들어가도 월급에 의존하는 삶이 아닌 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퇴사하고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아마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퇴사를 하고 나니까 정말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부터 시작을 해서 또 다른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꼭 회사만이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월급 외에 다른 걸로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만한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고 쉽지 않은 일인 건 맞아요. 제 영상 중에 만다라트 계획표 짜는 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정말 꿈이자 목표였거든요 퇴사를 하고 나니까 그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을 정말 시행에 옮긴다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디자이너 분과 콜라보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여력이 되는 이유는 바로 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패 여부와 상관없이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 스스로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 봤을 때제 기준에서 아 진짜 재밌는 인생을 살았다 라고 굉장히 뿌듯해 할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불안과 걱정은 어느 상황에나 존재해요 내가 회사를 다녀도 불안하고 다니지 않아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내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정답은 결국 여러분 안에 있으니깐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